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역입니다. 내리시무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Children's Grand Park, 세종 University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